어느정도 머릿속으로 아니 조금밖에 하는데 가성비만 좋아버리면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잖아. 네. 자리는 테이블 차지하는 걸몇개안 되는데. 남아야 네. <웃음> 이게 네. 어? 남아야죠. 이게총체적인 난국이죠 지금. 맞아. 남아야죠. 음. <웃음> <그냥> <웃음> 머리로 따져보면 따져볼수록 더 복잡해지죠. 답은 하지 말라고. 아, 하지 말라고 나. 네, 나오죠. 답은 하지 말라고. 아. 근데 이미 시작했는데 갑자기 음. 하지 말라고라고 했을 때는 음. 포기도못 하겠어요. 음. 근데 아무리 머리를 굴려 보고 계산을 다 해보면은 초반에 진짜 인건비 거의 그것만 벌어가도 다행일 거라는 계산밖에 안 나오더라고. 다행이야. 그럼 이럴 거면 내가 회사 왜 그만 놓지? 약간 이런 음. 생각도 들고. 음. 목표치는 여기 있는데 음. 막상 현실로 자꾸 음. 계산을 돌려보면 음. 다 여기에 있으니까 음. 이걸 그래도 해야 되는 거야 말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 음. 들면서도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아, 그래도 아, 우리 아. 구독자님은 똑똑한 거예요 다른 사람 질러요 애 사람 질리더라고요 주변에서도 아. 준비를 도대체 뭐 얼마동안 하는 거냐고 거의 뭐 음. 날생겼다고 진짜 음. 뚜껑 까봐야 아는 거니까 음. 그냥 또 하고 보라고 음. 다 이런 식이더라고요 근데 음. 주변에서 다 그렇게 음. 하고 보니까 다안 됐더라고요 응. 그래서 똑같은 걸할것 같아서 그러면 안될거 같고 <웃음> 제가 뭐 나이가 완전 어린 것도 아니고 마냥 계속 이렇게 가만히 시간이 붕 떠버리는 상태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로 질질 끌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좀 누가 차에 그냥 이렇게 해 라고 하면 은 그거라도 좀 믿고 따라가보고 그러면 네.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해줄게요 네. 일주일 후에 나하고 다시 만나요 네. 다시 만나는데 컨셉부터 정해요 고기를 할 건지 약기능구를 제대로 할 건지 네. 아니면 약기능구를 변형을 시킬 건지 본인한테 맞게끔 네. 아니면 다른 걸할 건지 네. 그거부터 고민했는데 아니 뭘할 건지 부터 알아야지 <웃음> 이게 <웃음> 어뭘 팔아서 장사꾼이잖아 이제 장사, 장사를 세워드리려면 네. 장사꾼이 돼야 되는데 네. 내가 뭘 팔아서 이, 이윤을 이 남길 수 있을까 그거부터 네. 생각해야 되거든 일단 당연히 네 고기가 맞고요. 네 고기가 음. 맞고 야끼 음. 있고 컨셉도 맞고요. 음. 고기는 상어다 틀려지겠지만은 일단 단가 맞힌 게 그냥 막... 단가 단가 생각하지 아, 말고 네. 단가는 절대 생각하지 말고 아, 컨셉이 좋고 맛있고 이 사람들이 비싸도 올수 있는 아, 그거 먼저 음. 컨셉 음. 컨셉이죠 좋... 일단 컨셉부터 본인이 이건 자신있다 그럼 솔직히 음. 컨셉 자체는 그 가격에 제일 자신있겠네요 제가. 그렇죠. 네. 갈 거라고 하는데도 본인이 지금 자신이 없잖아요. 저갈 거라고 하는데 오피스를 안 먹힐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은 양재역 만약에 한다라고 음. 했을 때 그분들이 막 음. 최근끼리 SNS 엄청 검색해서 음. 막 과장님 여기 약간 이쁜 약간 고깃집인데 가실래? 요 이럴 거 같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음. 제가 음. 동네 앞에 계시는 분들만 봐도 음. 그냥 내려와서 그냥 여기 가자 내려오면 거의 다 들어가시는 음. 분들이 일반적이라. 그렇지않아요 그래도 그렇게 뭐했죠? 네. 직장인들이 더 까탈스러워요 음. 남자분들도 그 어, 양재혁 내가 장사할 때 점심때 거의 1인분 기준으로 한 2만 5천원? 거의 3만원대에 팔았는데도 줄수 있었어요 1인분이요? 그래서 점심때 한타임 돌리고 그랬는데 점심때 판 가격이 230, 250 이렇게 40평 안되는 가격이었 음, 네. 이제 컨셉의 차이가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봅니다. 음. 약기니 꾸를 본인이 자신 있다 그러면 양재에 맞게끔 뭘 바꿔야 될까? 이상권에 뭐가 맞을까? 약기니 꾼데 어떻게 할까? 그것부터 정해야 돼요. 뭐 그런 것도 아무것도 정해야 되지 않는데 자리에서 자리부터! <웃음> 절대 안 돼. <웃음> <웃음> 자, 자 이, 그래서 일주일 음. 후에 본인이 생각하는 아, 네. 컨셉을 한세 가지 정도. 음. 음. 나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반 야끼니쿠가 거기서 먹힐지 아니면 조금 더 색다르게 바꿔서 할수 있는 컨셉이 있을지 어야끼니쿠 주방에서 일하면서 그냥 이렇게 구워주는 것보다 다르게 좀 해주면 더 낫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을 것 같은데 다르게 구워주는 거야. 음. 응. 야끼니쿠가그저 일본식 네. 화로구이에 응. 현아, 어? 네 맞아요. 특수구이. 꼬주는 거 양념돼 있고 그지. 근데 그거를 좀더특 특색있게 하면 어떨까? 아, 더 특색있게. 음 머리 쓰야죠. 그거는 응. 이제 어떤 부분으로 머리 쓸지. 자 야끼니쿠 해줄 때마다 어 야끼니쿠에 맞는 게 뭘까? 다른 야끼니쿠 집에는 없는데 우리 집에만 있어. 그게. 그게 뭐 메뉴가 됐던 메뉴가, 메뉴가 됐던, 됐던 분위기가 됐던 여러 가지 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단 메뉴는에만 일단 집중해서 메뉴. 그 분야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어, 약끼니꾸 집인데 약끼니꾸 집에서 된장글에줘안 그래주죠. 안 건져. 약끼니꾸 집인데 고추장찌개 같은 거 해줘? 안 해주죠. 네. 틀려지잖아. 그 생각도 안 했던 건 아닌데 그게 음. 그럼 일반 고깃집이랑 너무 차이점이 없어지지는 않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 야끼니꾸 집이죠 일반 네. 고깃집하고 똑같잖아 그쵸 그렇죠. 응. 제가 뭔가 뭐 약끼닙구집이라고 응. 해서 하는데 식사 메뉴가 응. 그 일반 고깃집이랑 에 똑같아 거리면은 아니 똑같은게 아니라 네. 내 말은 그러지 약끼닙구 전문점에서 하는 컨셉으로 가만 가지 말고 네. 뭐 일본식 컨셉의 약끼닙구집인데 한식을 내가 접목시켰어 아 꼭꼭 주제이냐 아니라 한식을 네. 내가 접목시켰어 네. 이런 부분 그렇죠 그런 부분 야끼니쿠 고기만 파는데 해산물도 내가 좀 존나게 시켰어 아니면 야끼니쿠는 일본 음식이니까 초밥으로 싸서 줘 부어서 바로 음. 이런 그쵸? 특색들을 찾아보라는 거죠 아, 이건 잘할수 있어요 <웃음> 좀 생각해놓고 다 있어도 그게 우선이라는 거지 음. 정리를 우선 할게요 이거는 음. 확실하게 음. 이거 하고 그럼 이걸 음. 한 다음에 그거에 맞는 상권을 찾아 하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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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뭘까야 뭐일까 모르겠습니다. 뭐, 저도 그게 첫 번째는 특색 때문에 네 먹죠. 어, 와 특이하다 여기. 먹어보고 마음에 들면은 입소문을 내고 다시 찾아옵니다. 그럼 꼭 키마 소위 말하는 파풀? 약간 음. 그런 데가 굳이 아니더라도 음. 그런 컨셉들이 오피스 한건 같은데 들어와도 특색이 먹힌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다른 사람들이 다른 국에서왜특색 음. 있는 걸안 할까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못해서 안 하는 거죠 <웃음> 안 먹혀서 안하나 이렇게 생각했죠요 <웃음> 아니 저기서 막 10년 동안 장사를 하셨다는데 음. 딱 봐도 요새 뭐 트렌드 타는 그런 컨셉들이 있고 외식업종이니까 더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안 하는 건 이유가 있어도 안 하겠지? 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음. 못하는 거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는 거지 음. 왜냐면 12년 동안 그냥 거기 공이 있었던 고깃집들이 음. 그다 그냥, 그냥 고깃집이에요. 그냥 고깃집이에요. 그냥 백종원 씨가 왜 대패삼겹살로 이틀 졌죠? 컨셉이 대패삼겹살이라서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음 컨셉이... 백종원 씨가 왜 쌈밥이 이틀 졌죠? 음, 가성비가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가성비는 싼 집은 어느 분데나다 있어요. 어, 그렇죠. 가성비도 맞아 떨어졌지만 특색 때문에 맞아 떨어지는 거요 백종원 씨가 그때 당시에 성공하는 케이스는 가성비가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가성비가 안 맞는 이유가 월세가 너무 올랐어요. 인건비가 올랐는데 가성비로만 쳐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월세도 못 내고 인건비도 충당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네. 거기에 맞춰 봐야 되거든요. 일단 컨셉을 그러면 표석을 한번 생각해봐요. 네. 또한 가지 내가 지금 구독자님하고 얘기했을 때 어, 그런 부분도 있어요. 장사하고 맞는 스타일이 있고 안 맞는 스타일도 있어요. 네. 에, 나는 솔직히 말하면 은 장사하고 일단 안 맞는 스타일이라고 판단을 들어요. <웃음> 그면안 <그럼> 되는데. <웃음> <웃음> 나는 하지 말라고 권하는 사람이에요. 장사를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정말죠. 머리를 어.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네 그럼 써서 한번 갖고 네. 와보겠습니다 네 갖고 네. <웃음> 네. 와좀 이렇게 얘기할 때좀 진전이 되려면 저도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를 음. 좀 해야될 것 같네요 음. 저는 네? 만나 주신 것 말고 감사합니다 <웃음> <그래서 웃음> 네. 그럼 음. 이제 이거 영상 올라가는 건가요? 이게 네. 본인도 지금 나하고 얘기하면서 지금 근본적인 얘기를 내가 굉장히 음. 많이 했어요. 네. 어. 그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는 가게을살때 하면 안 돼요. 외식업이 아. 정답이 아. 없다고 그러잖아요. 음. 그러면 정답을 자기가 내리는 거겠죠. 그죠. 이게 답일 거다라고 음.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음. 제가 자꾸 거기서 진짜 정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음. 약간 겉돌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음. 말씀드리면 정답이 없는 거예요. 정답을 음. 찾으려고 하니까. 음. 어떻게 보면 차이 그냥 해답을 찾는 게 맞는 것맞아 해답을 찾는 게 맞아요. 음, 네, 알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차후에도 많은 대화를 하면은 네. 어, 본인이 네. 아이 답이 딱설 거야. 솔직히 이걸 대단히가 아니더라도 음. 같이 얘기할 사람이 없었어요. 음. 솔직히 얘기하자면 음. 친구들은 당연히 저보더 몰를 음. 거고. 이미 고민했던 얘기 다시 던지고 음. 이제 얘기할 필요 없겠구나 해가지고 음. <웃음> 가족한테도 마찬가지고 가족들이 더 힘든 거예요. 가족들은 더 모르는데 네. 얘기해봤자 욕만 먹고 <웃음> 더 신경만 쓰게 만들어주고 그냥 뭐 얘기하는 듯 <웃음> 이미 와. 내가 고민했었던 것들이고 솔루션은 없는데 음. 자꾸 무뭐 이렇게 껌딱지 같은 것들이 아닌 것 같고요. 더늪에 그러면 또 가족들은 조금 음. 더베테랑이신 분들이랑 얘기를 해야 답을 찾아가겠구나 하는 음. 생각 들어서 일단 찾아. 첫번째, 나는 말리는 사람입니다. 안하는 네. 아, 전제 조건을 먼저 네. 내거는거고 네. 그래도 네. 이걸로 정말 해보고 싶다. 그러면 네. 내가 좀 도와줄 수는 있는데 네. 그것도 답은 아니라고 나는 충분히 얘기해주고 싶어요. 네. <웃음> 할건 해야죠. 어, <웃음> <웃음>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주에 뵙죠. 네. 감사합니다. <웃음>